어, 그렇군요 근데 여기는 쑥스러워 네 우와 신기하다 그럼 아쿠도 넣고 이거, 이거 같이 넣으면 어마어마한 효과가 나겠네 아 그럼요 네. 대박이네 예, 저는 100% 자신합니다 이야 엄청 좋은데요 예, 네, 이제 이 정도 되면 상품이죠 아니 지금 12월 23일인데 이렇게 좋게 나올 수 있어요? 좀 외롭다고 봐야죠 와. 아 이게 비결 뭡니까? 옥시팜을 알고 나서 와. 이 판매를 하다 보니까 아, 우수수판매는 거, 판매를 하셨어요? 예, 제가, 제가 미랑 지역에 좀 판매를 했어요. 와. 그래가지고, 그 효능을 보니까, 아, 내가 농사 지어야 되겠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보소소로 합니다. 수슝 어이구. 수슝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슝슝 들어갑니다. 그전에안 그랬어요? 예, 안 그랬습니다. 그... 그전에는 정지하고 나서는 물한두번 되면은, 딱딱 까딱, 여기 탁강합니다. 옥시파미 아, 네, 옥시 예, 저거. 요겁니다, 요거. 아, 여기 옥시팜이 네, 저거. 예. 쪼그만해? 아, 예. 아, 조금 해도이 600평용입니다. 아, 거기? 예. 아. 그래서 이 땅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는 뭐한 병을 다 이어도 두 병이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땅을 부풀어주기 때문에. 물에만 아. 이삭대만 그냥 바로 이다넣가 아. 보이기 때문에. 아, 아, 지금 물이, 물이 얼어가지고? 예, 얼어, 얼어 있어가지고 지금 잘안 되고 있습니다. 요 물하고 같이 이래 미리 어... 했는 겁니다. 두글통 이야... 하면서 한 1억 한 6천 정도 이래 했으니까 저보다 농사도 많이 지은 사람들이 이제 그 소식 듣고 이래 오는데 저는 뭐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옥시밤 한 가지라도 끝까지 한번 써보세요. 라고. <목소리> 저는 지금 경남 밀양시에 있는 한 꽈리고추밭에 나와 있는데요. 이 밭은 원래 이 토양이 딱딱해가지고 이 여러가지 피해가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제품을 사용해서 이 딱딱한 땅이 말랑말랑하게 변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방법을 썼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흘렸어? 아, 예, 상당히 많이 흘렸습니다. 고추가 엄청 흘렸는데? 고추가 상당히 좋은데? 고추바, 고추도 음, 질이 상당히 좋고요. 절감도 많이 짧아지고 언제 다식하셨어요 어, 9월 15일날 했습니다. 지금 저옥시팜을 제가 알게 돼가지고 진행했는데 제가 한 농사 짓기는, 까리 농사 짓기는 한 20년 도 됐는데 네. 어그 전에는 상당히 많이 이제 물손이 받아가지고 많이 죽었습니다. 이, 이 정도, 뭐 한석달 정도 되면은 한 절반 정도는 물손받아가지고 앞쪽에 많이 죽었는데, 옥시팜 서고 나서는 배수가 잘되는가 물손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 자라면서 또 수확도 엄청실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목판 열앞에 해장을 하면서 어, 이거를 보조사업을 한번 한 진행을 했습니다. 1 2개 마을에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았고 저도 지금 그때부터 이때가 계속 옥시 밤한 가지만 딱 쓰고 있습니다. 두글 통하면서한 일억 한6천 정도 이래 했으니까 저보다 농사도 많이 지은 사람들이 이제그 소식이 듣고 이런 오는데 저는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옥시 밤한 가지라도 끝까지 한번 써보세요라고 정신이 로나서한두번 되면 딱딱해집니다. 비로를 많이 이래 이제 비로 좀더그코럼부을 많이 여다 보니까 여기 보들보들보들 합니다. 손도 수숙 들어갑니다. 그렇죠. 원래 정신화 오나서는 손이 잘안 들어갑니다. 물이 묻으면은 물이 있으면 잘안 들어갑니다. 소리 쑥쑥 숙 들어갑니다. 이 그래서 이혹시판이 상당히 좋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뭐요이 쑥쑥 들어가게 돼. 이 여기 보면 막 개미가 이래 끌 끌어가면서 보소서로 합니다. 이슥 슥. 어이고 쑥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쑥쑥 들어갑니다. 그 전에 안 그랬어요? 예, 안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정식하고 나서는, 물한두번 되면은, 딱딱, 딱딱, 딱딱, 흙이 딱딱합니다. 저, 비료를, 이제, 많이, 많이 내다보니까 딱딱한데, 지금은 쑥쑥, 쑥쑥 들어갑니다. 이러니까 뿌리가 잘 활착하겠네. 그렇습니다. 배수도 잘 되고? 예, 예. 옥시팔 어... 미호는, 땅을 이렇게 부풀어주니까, 지렁이가 살 정도로, 땅이 부슬부슬해요. 부실 억십팜이 아, 저... 아, 네, 저... 예, 요겁니다. 요거. 아 여기 없죠? 네. 조그만해? 저... 예. 예. 아, 조금 해도 이0 0평용입니다아 고기? 예. 오. 그래서 이 땅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는 뭐한 명을 다이어도 두이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오. 땅을 부풀어 주기 때문에 물5 0 0을 받고 요억십이이한 명을 따가지고. 음. 어, 가루네? 예, 가루입니다. 음. 가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무슨 이거 퇴제 같은데? <웃음> 네? <웃음> 물에만 이렇 삭대면 막 그냥 바로 다나가뿐이기 아. 때문에. 아, 아, 아, 지금 물이 얼어가지고. 예, 얼어 얼어있어서 지금 잘안 되고 있습니다. 요 물하고 같이 이래 어. 미리 얹는 겁니다. 목표 만날 곳까지는 네. 참 노동이 힘들었었겠네. 많이 힘들었지. 솔직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골뱅이? 꼴찌. 꼴찌해서 지 1등이네요. 이뭐 남들은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아이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웃음> 네, 저는 지금 경남 미량시 무안면에 있는 한 가지밭에 나와 있는데요. 이 가지밭은 다른 가지밭과 달리 이 연작 피해가 없다고 합니다. 아니 가장 큰 피해 중에 하나가 이 연작 피해인데 이 연작 피해가 없는 밭이라고 하는데 과연 뭘 어떻게 했길래 연작 피해가 없는지 오늘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 시기에, 네. 이렇게 수증을 해가지고, 땅심이 안 좋으면은, 꽃이 이렇게, 뚜렷하게 안 나옵니다. 이 꽃이 건강하거든요. 뚜렷하고. 오. 12월 13일. 예. 네. 야, 근데, 저, 이 정도 비피면은, 이 정도 가지. 예. 네. 괜찮은, 괜찮은 것 같은데? 거 같은데? 저는 괜찮다 보는데, 뭐, 저, 저보다 더, 뭐, 농사 잘 지는 사람은 또어디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 엄청 커요. 이야. 엄청 좋은데요? 예, 네,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상품이죠. 아. 단기 종사 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뭐 축산가 나왔으니까. 축산가? 예, 예, 관계 없는데. 그럼 축산가죠, 이게? 큰데, 어째 하다보면 이래 됐어요. <웃음> 어떻게 하다가요? <웃음> 어. 옥시팜을 알고 나서, 아... 이 판매를 하다보니까. 아, 옥시팜이라는 거 판매를 하셨어요? 예, 예, 예. 제가, 제가 미랑 지역에 좀 판매를 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 효능을 보니까, 아, 내가 농사 짓어야 되겠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 아 그럼, 그럼 이거 판매하시다가, 판매하시다가 농사를 짓겠다 생각이 드신 거예요? 예, 그렇죠. 뭘 보고 농사를, 농사를 겠다생각하시 어, 이거 잘 되니까. 잘 되니까. 그연작피해가 심했던 사람들이, 네. 이제 우리 제품 그 옥시팜을 쓰고는 이게 좋아지니까. 응. 음. 뭐 연소득이 많이 올라가고, 뭐 생산량이 막 경기 좋아지니까 음. 비닐하우스는 음, 포인트가 이제 연작 피해거든요. 연작 피해. 네. 그래가지고 이게 가장 힘든데 연작 피해 장애가 없어지니까 자연이 늘 수밖에 없죠. 음. 그럼 원리가 뭡니까? 연작 피해가 기로리가그 미생물이 이제 저잘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 휴면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뭐 어떤 영양분을 분해해가지고. 뿌리가 흡수하게끔 만들어줘야 성장도 좋고 잘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그 연작 장이죠 이게 음. 그 이제 옥시판을 통해서 그걸 제거를 해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생산량이 늘는 거죠. 연작을 계속 가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지금 3년째. 아마 아. 이렇게 손으로가 이렇게 파지는 데가 없을 건데요. 아 그래요? 네. 딱딱하죠. 그그 아. 그, 그 이렇게. 아, 이렇게 딱딱한 딱딱한데. 네. 이렇게, 이렇 와. 이렇게 되잖아. 쑥들어가나 그렇죠. 이렇게. 오. 네. 물도 있고. 숙소 네. 들어가네? 예, 네, 그, 그, 모래 땅 같으면 잘더 하겠죠. 근데 네. 이거, 그, 이거는 모래 그 땅이 아니거든. 땅이 바뀐다? 그렇죠. 안 들어가죠. 그렇군요. 근데 여기는? 그렇죠. 숙소 들어가. 예. 네. 와, 신기하다. 그게 이제, 이제 그, 미생물이 네. 그 활동을 하니까. 아. 이게. 뭐때 알고죠? 뭐 떼알 구조. 막 금방 바뀌는 거 아니고 한석 달, 두 달, 석달 정도 계속 구전해 있어야 이제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몇 평이에요 지금? 지금 400평 정도 됩니다 한 동이. 네, 400 평. 예예. 그 옥수수 하나 어떻게 쓰세요? 뭐 보름에 한 번씩. 보름에 한 번씩. 예. 한 통. 한 통씩. 예예. 예. 400평에 예예. 예. 이 주변에 이거 쓰시는 분들이 많나요? 옛날에 제가 이 영업할 때는. 그 사람들이 제법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영업을 그안 하고 이제 손을 떼니까 서는지 안 서는지는 모르죠, 제가. <웃음> 이게 <웃음> 네. 어떤 장르에 계셨나요? 모든 장르. 모든, 모든 장르. 예. 예. 딸기, 제가 그 영업할 때, 고추, 뭐, 꽈리고추, 뭐, 저, 저, 저, 부추. 아, 부추? 예, 그 다음에 제가 판매를 해보니까, 그, 저, 저, 딸기, 확실히, 확실히 좋아지요. 이 잡병이 없어지고, 그, 좀 상태가, 이 밭이 깨끗하게 돼야 된다. 이뭐 질병이 많고 이러면 좀 지저분하거든요. 그 딸기 밭도 그렇고, 막 곰팡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이런데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어떤 어릴 때이 옥수파륙이라는 게 그런 효과를 냅니까? 요게 뭐 쉽게 설명하자면은 이게 삼산화 규소거든요. 예. 이게 수위 완제품인데, 그런데 옥시팜을 넣어주면 토착 미생물이라든지 그 다음 퇴비를 했을 때 그걸 활성화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은 이제 물하고 같이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되는 순간에 그진동에너지를 바뀝니다 그래서 그 진동에너지가 미생물을 깨워서 그 미생물이 산소를 발생해서 땅이 부드러워지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리고 한번 바뀌고 나면 다시 딱딱해지요그요 응, 아, 다시 딱딱해지죠 이 제품 자체가 중성이거든요 예, 산성 땅을 이제 중성화시키고, 알칼리 땅은 또 중성화시키고, 예, 아, 가장 아, 좋은 pH를 만들어주는 거죠. 노지도 상관없고요. 아, 예, 아, 그 다음 비닐하우스 작물, 그 다음에 수경하는, 예, 채소들 수경은 어떻게 해야 하나? 예, 수경은 물을 흘러보려는 거니까, 거기다 제품을 섞어서 같이 흘러보려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 넣고, 음. 이거, 같이 이거 같이 넣으면 어마어마한 효과가 나겠네? 아 그럼요. 예. 대박인데? 예, 저는 100% 자신합니다. 아. e go! Yeah.